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게?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한 사람한테 세금 내라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은 뭐 해서? 작전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통제도 한게 제대로 할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그들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웃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자꾸 정권 돌려받으 우리 한국 군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작전통제꾸만 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웃음> 실제로요 남북 간에도 외교가 있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외교가 있는데 북한의 유사시라는 건뭐 있을 수도 없지만, 전쟁도 유사시도 있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전쟁과 유사시를 항상 우리는 전제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도 그렇게 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 북한과 우리가 대화하는 관계, 중국과 우리가 대화할 때, 외교상의 대화를 할 때, 동북아시아 안보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때 그래도 한국이 말빨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작전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민간시설에 폭격을 할 건지 안할 건지 그것도 마음대로 결정 못하고 어느 시설에 폭격할 건지 그것도 지마대로 결정 못하는 나라가 거팔에가 그 가지고 중국한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북한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이것은 외교상의 신리에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국군이 방위력이 얼마만큼 크냐? 정직하게 하자. 언제 역전된 걸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때 실질적으로 역전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국방력이고 뭐 경제력 때문에 그게 뭐 85년이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85년에 역전됐으면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국방비에 몇 배, 몇 배인지 숫자를 지금 외지 못하겠는데, 여러 배를 쓰, 쓰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아닙니까? 열 <목소리> 배도 훨씬 넘네요. 열 배도 훨씬 넘는데, 이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근 20년간 이런 그 차이가 있는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70년대는 어떻게 견디어 왔으며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다떡 사먹었느냐, 이제. 옛날에 국방장관들 나와가지고 떠들어 샀는데 그 사람들은 직무 유기한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을 쓰고도 아직까지 북한보다 약하다면 직무 유기한 거죠? 정직하게 보는 관점에서 국방력을 비교하면 이제 이사단은 뒤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럼 뭐 공짜 비슷한 건데 기왕에 있는 건데 그냥 써지. 인계철선으로 놔두지. 뭘그 시끄럽게 옮기냐.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시끄럽게 안하고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제가 왜 그걸 옮겼냐. 옮기는데 동의했냐. 심리적 의존관계 의정상태를 벗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라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미국한테 매달려 가지고 바지가랑이 매달려 가지고 응딩, 미국 엉딩이 뒤에서 숨어 가지고 형님 형님 형님 백만 믿겠다 이게 자주국가의 국민들의 안보 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인계철선이란 말 자체가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다음 나라 군대를 가지고 왜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그 인계철선으로 써야 됩니까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죠 그런 각오로 하고 우리가 할수 있다는 라 자신감을 가져야 무슨 경제적인 일이나 또그 밖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미국이 호주머니 손 넣고 그러면 우리 군대 뺍니다 이렇게 나올 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하고 당당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하든지 예 빼십시오 하든지 말이 될거 아니겠습니까? 난 나가요 하면 다 까부러지는 판인데 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미국하고 대등한 외교를 할수 있겠습니까? 완전하게 대등한 외교는 할수 없습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그런, 그, 저, 헛소리 나면 안 되고, 미국의, 미국의 힘에 상응하는,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동네 힘센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동네 길 이렇게 고칩시다, 뚝 이렇게 고칩시다, 뭐, 산에 나무 심읍시다 하면은, 어지간한 사람 따라가는 것이요.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그것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주국가, 독립국가로서의 체면은 유지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한 번씩 몇장이라도 내볼 수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이사단 빠지면 다 죽게 생긴 나라에서 다 죽는다고 국민들이 와들와들 사시나무들듯이 떠는 나라에서 무슨 대통령이 무슨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공무원들하고 만나서 대등하게 대화를 할수 있겠습니까? 심리적인 이 어종관계를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뺐습니다.